점수 변화요? 네. 어, 일단 제일 이제 놀라운 점은 이제 예전보다 말띠 응. 좀 많이 알아듣게로 되는 점이예요말귀를 네. 요 지시수행이 조금씩 이제 되더라고요. 응. 지시수행도 조금 유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뛰어 저거 잡아봐 하면 한번 생각하다가 이제 뛰어가고 그런. 그리고 뭐 요거 할때 이제 엉아리를 오도 또또 이런 예, 엉아리를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요구할 때, 예, 예, 예. 뭐 요거 할 때. 뭐 요거 할때 엉아리가 하나 엉아리가 이러면 음. 음. 음. 그 엄마는 그 엉아리 들으면 아, 얘가 뭘원하는라는게 관심이 느껴지는 예, 거죠. 예, 말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음. 아, 얘가 지금 이거를 달라는구나.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이제 응. 공에 관심 많아서 응. 네. 공에 그 전에는 이제 공이라고 하면 아무리 꺼셔도 응. 공이 있는 조차도 응. 멀어 혼자 뛰어 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응. 놀았는데 응. 요즘 다 이제 공하고 같이 공 잡고 와서 놀자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영상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 심심한 공을 또 이제 주고 던져 던져달라고 위험해서 네, 네, 네. 주고 받고 하는데요. 뭐 저, 너무 적극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으로좀 놀려고 하는 상호제방이 좀잖아요좀 네, 예, 예, 이제 시도하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전에는 아빠가 막꼭 뺏어봐, 절대 뺏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아빠 거 뺏으려고 음. 조금 덤비는 음. 예, <웃음> 좀 그렇고요 음. 그리고 눈맞춤이요 뭐 그전에 계속 눈맞춤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딱한번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손 끌고 가잖아요, 음. 끌고갈때 눈을 어, 음, 이렇게 맞추치면서 어머 음. 어머 갈 거야 엄마 갈 거야 음, 이런 음, 예, 눈으로 막 음, 예, 예, 예. 그런 그래, 예, 예, 놀라운, 놀라운 눈맞춤도 한번 있었어요. 증가하면서 음. 눈맞 눈맞춤으로 감정 처리를 하고자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그전에 예. 예. 그냥 이적품을가다고 이렇게 음, 그냥 반장 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딱한번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경우인데 이제. 뽀로로 이렇게 응가하는 음악 쪽을 듣고 음. 있었거든요 같이 앉아서 근데 이제, 막 보다가 너무 좋은지 저보고 이제 갑자기 막어어어어응응 어어! 근데 말이 안나오서 엄마가 어... 어... 엄마를 보고 예 말할 수있을딱 음. 그런 느낌? 음. 엄마 저거 봐! 네, 막 음. 이런 느낌이 근데 네. 뭐. 말이 안 나오니까 네딱한번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리고 음.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장난기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음, 그 흥분되고 막저으면은 음, 음,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걸어가는 장난으로 음, 음, 음, 음, 음, 뭐 놀림이 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리고이제그 이렇게 이가 굉장히 게 음. 이렇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으면 이제 뭐 감기 재채기 하잖아요. 재채기 음. 하면 이튿날 되면은 되면 콧물 무조건 나오거든요. 아니면 어부쯤 되면 조건 콧물 음. 나오는데 음. 재채기 하다가도 수술이 이겨내는 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예. 아이들 좀 뭐야? 뭐야? 엄마도 이 하자. 이거를 좀 시선 좀 정확하게 하자. 보통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 눈을 잘 음. 마주쳐요. 음. 그냥 그냥. 음. 그냥 이렇게 그냥 멍들이고 나가니 그런 요즘에는 아침에 봐 지루났어 막 이러면 하차 보고 웃으면서 놀고 그래. 것도 좋은 거지. 예 그런 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랄까요 좀 차분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도 좋은 거. 교사님 봤기 무근 추구할 때오막 음. 이런 막, 이러면 막 음. 집 뛰고 막 어떤 것도 뛰고 하는데. 아 그렇지 옛날 영상 보니까 예, 막예예예뭐이그 그러니까 노래 안 주면 심심하면 뭐 자꾸 어오오 하는 거 있다 갔다 뛰고 그러다 요즘에 그냥 뭐 좀 너무 차분해져서 음, 음, 음. 어디 아픈가 <웃음> <웃음> 어, 어디 아픈가 아이게 소화 안 되나 이거 뭐 걱정도 되고 해서 아니, 밖에 데리고 나가서 운동 시키자 그고 요즘 좀 그런 음, 음.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 맨날 그, 항가 작대 애들은 진짜 성격은 치유가 돼봐야 한다고 음. 좋아져야지 자기 성격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애가 원래 음. 차분하네요. 그동안에는 음. 감각 이상으로 음. 음? 그게 힘들어 갖고 왔다갔다 아, 하는 거지. 네네. 네. 근데 지금이 진짜 자기 상태지 너무 차분해. d 아가씨가 t r 차분 e l 너무 그런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진짜. 음. 막 이상한 그음있잖아요그이런거 있잖아요. 그 d a 주마거 틀다니? l g a t i 고 o 이런거도 u s t r a t i o n 이 이야기였습니다. s c 이저한테그게부서하면 와서. <웃음> <웃음> <웃음> 저번 주에 이제 저한테 그 지주가 구토해 갖고 그때 우리가 인터뷰는안 찍었는데 아빠가 했던 말 중에 내가 기억하는 제일 인상적인 말은 전에는 아이가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을었어요 이게 사람이 같은 인상잘안 들었는데 이제는 좀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네, 네 맞아요. 네? 그죠? 이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 그런. 네, 한주 사이도 네, 더 네. 늘었죠. 네. 그런 네. 느낌이까 그 전에 이게 지금은 아 뭔가 애 같다. 그렇죠. 살짝 오 애란님. 그렇죠. 예. 란그 전에는 로봇랑 노는 그런 느낌이다고 아, 생각하는. 이제 네. 애랑 아, 아, 노는 아니, 그런 느낌. 그렇죠. 좀 그죠. 그죠. 이거 맞다. 우리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잠시 저 인터뷰는 안 하고 네. 미팅만 잠깐 했었구나. 네. 그때 미팅 네. 도착. 네. 그때 이제 애가 눈맞춤이 올라와. 일주일 지났을 때 눈맞춤이 쑥 올라왔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아빠가 애가 저기 로봇 같은 느낌에서 사람 같은 느낌으로 <웃음> 바뀌었다고 일주일 사이에.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이 어택도 지금 2주만이니까 한약 복용한지 3주 정도 되는데 제가 엄마가 집에서 오는 영상 다 봤거든요.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그 아이가 눈맞춤을 갖다가 길게 유지하잖아. 네. 지금 이제 주일 지났을 때는 표정이 생기면서 살짝 빠뜨면 네. 지금은 보니까 뭐 이렇게 일반 아이동이 네. 시선 처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지. 네. 네. 아까 엄마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금도 보다 보면 지나가다가도 엄마 를 그냥 저절로 보고 보지. 네. 노력해서 보자고 저절로 네. 보잖아. 네. 그렇죠? 네. 그게 길어진 거예요. 엄마, 네. 엄마 그 전에는 엄마가 뭘 시키려고 했으면 애가 지금 엄마가 지시 수행이 된다 말의를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게 다 바뀐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애가 그 보이는 게 엄마가 잘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엄마 소리가 잘안 들리는 그런 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엄마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아이한테 이해시키려고 면 예.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네. 애한테 뭐 하나 동작이든 뭐 시키든 가르치려면 네. 엄청 힘들었을 텐데 안 됐어요. 그죠. 지금은 네. 이제 뭐냐면은 생각할 그, 수있도면서 애가 보이는 거예요. 예. 아, 엄마가 보이고 네. 들리니까 네. 지시 수행이 되고 엄마고 관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뭐 말하고 있지? 지혜인 것처럼 어뭐 그래, 이런 그래, 식으로 그래. 이제 귀를 예, 좀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게 이 어. 상호작용이 된다는 이죠 예, 예, 예. 내가 그 엄마 올린 영상에 보니까 그축볼 갖고 놀 때도 보니까 예. 뭐냐면 은 <웃음> 그 아빠 행동을 다 관찰하잖아 관찰해갖고 <웃음> 예. 그 이렇게 애가 그 즉각적인 모방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음> 근데 근데 근데 즉각적인 모방을 하는데 얘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어떤 문제였냐면 그 이제 디프렉시아라고 하는데 왜냐면뇌그1 단계 약을 쓴 거거든 이게 입력 장애를 고치는 약이라고는 음. 질문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아 응, 그게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다.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말기가 튀었고 네, 네, 눈맞춤이 튀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상태가 된 거라는 말이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가 지식 수행이 되고 가르쳐지고 네, 네. 모방도 하려고 그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그런 감각이 입력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출력장애도 있다고 그 해요. 네. 컴퓨터로 치면 출력장애도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얘가 네. 그 지금 이렇게 뭐냐면 그때 볼을 찰나갈 때 보니까 좀 지연성으로 순간에 뭐가 못하고 좀 있다가 헉갈지진한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컴퓨터로 치면 출력장애가 있는 거예요. 뇌에서 음. 몸, 모방 행동을 해 이렇게 움직이는데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네. 그게 지연 동작이 잘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이거 몸, 몸 신체 동작이 아직 어눌한 거거든. 네.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게 혀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혀에도. 아, 네. 혀에도 있기 때문에 얘가 아까 이제 얘가 엄마 보고 말을 하는 것같은 느낌 네, 네, 어? 네, 이런 데면서 네. 신 뇌에서는 말을 하는 거야. 얘는 엄마 저거 재밌지? 네, 이러고 네, 말을 네. 이렇게 하는데 혀가 안 움직이는 거야. 혀가 안 움직여서 네. 어 네. 무슨 일이든지 아, 이해되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얘가 지금 그 입력은 지금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어. 어? 엄마 소리도 들리고 엄마도 보이고 네. 막좀 어? 네. 재미나고 흉내도 내고 싶고 모방도 싶은데 이제 그래서 말도 하고 싶고 네. 동작도 모방 하고 싶은데 행동이 네. 아직 있잖아요. 네. 동작이 다 따르질 네.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 소리가 매겨같이만 나오고 동작도 어느 한 방식으로 모방이구나. 이게 이게 이슈 중에서 내가 내가 지금 말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이게 제 관건이라고 이제 면 시작할 때 했잖아요. 초반에 확 좋아질 건데. 이제 언어가 얼마나 나오고 빨리 나왔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약이 아마 지금 3주에서 한주 정도 더 남았을 거고, 응. 네? 아마 저 다음번에 약이 두 번째 단계 약을 써줄 거예요. 응. 응. 두 번째 단계였으면 뭐냐면은 그, 이, 아이가 출력 장애를 좀더 고쳐진다고 생각하신데 말이 더 많아지고, 신체 움직임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아마 그때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좀더 봐야 될거더외계어가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응. 응. 계시겠죠? 네.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마 이제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이전에 할 때보다 훨씬 더밑배가가능이오니까 이게 속도가 날거예요 네. 응. 네. 응. 그거보다 그전엔 너무 힘들었던 게 응. 너무 응. 느리고 좌졌다가 또 이게 진짜 좋아지는 거 맞나? 그때도 음. 안될때 네. 거가 음. 100번 200번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공놀이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된게 아니라 네. 그 전부터 계속 거의 음. 1년? 1년 이상을 했죠. 계속? 그래서 제가 저희 둘이 얘보늘 앞에서 네. 계속 공유하아이고 아, 계속 떨려주고 아이고. 네. 관심이 없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네. 네. 갑자기 공에 관심이 있어 지고공 들고 와서 엄마 컴퓨터 하고 놀자고 그러고 던지 뭐. 전에는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폐 치료할 때이 면역 치료를 통해서 감각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부모들이 노력하는 게 효과가 잘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엄마 아빠가 보여주지만 그게 자기 눈에 잘안 들어왔던 거라고 네. 네. 그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엄마 아빠가 공놀이를 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아빠 옷이 이렇게 보인다 네. 이렇게. 아. 예, 아빠 옷이 보인다든지 음. 공만 보인다든지 응? 엄마 머리카락이 보인다든지 응? 응? 응. 무슨 이그러니까 응. 엄마 아빠는 공놀이 를보여주고있지만 얘는 공놀이 를 보는 게 아니라 응. 이거 허, 눈이 이렇게, 이렇게 응? 허공에 다른 사물을 보는 거야. 그거 일면을 봐도 그게 보여지나. 근데 이제 지금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웃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아니, 한, 치료의 어, 출발자체가 치료 출발을 <웃음> 눈맞춤이 무조건 눈맞춤이 <웃음> 아주 자연스럽게 응.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그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방하고 가르치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 이제 그이단계 학습을 하면서 언어가 얼마나 빨리 트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감각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웃음> 예 아마 선생님이 구강을 갖다 풀어주는 거 입에, 이 예? 예. 예. 이런 쪽을 갖다가 아마 그 감각 그를 많이 줄 거예요 감각에, 그좀뭐 일진 하나씩 가져가는 게 그런 쪽 위주로 아마 많이 주게 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모강을 엄마는 계속 한주 동안 모강놀이 엄청나게 재미는게 한데 근데 워낙 잘하고 있던 거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 모방놀이 안에 소리를 무지 넣어야 돼. 엄마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되게 이렇게 리듬 있게 의성어나 음. 의태어를 많이 넣어야 돼. 응? 응? 야호우, 막 근데 이제 애, 애, 애, 애가 되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응. 감탄사 같이 따라서 시키는. 응? 응? 네, 그렇지, 네, 하이파이파하이파이파이이렇게 네, 하이. 하이. 네. 하이. 네. 네. 네. 해서 음.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동작 안에 음. 그 소리, 음. 소리가 재미로 결합되도록 하는 음. 놀이가 되야 음. 돼. 요 네. 네. 지금 애가 지금 어느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 한 번만 뚫리면 좀, 좀씩 나아져요. 응? 네, 네. 그, 그렇게 그 해주고 그다음에 구강 자극을 갖다 많이 주고 응? 네. 이렇게 하면서 혀도 풀어내야죠. 네. 네. 그래야 네 내용이 됐 아, 그, 아마 두통에 뭐, 다 먹고 나면 이단비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한번또좀금더좀 네. 띄고 될 거예요. 네. 진짜 한약이 저희한테 저희 애한테 확진제 같은 느낌으요 촉진제도 너무해요. 이게 이게 단 이게 이게 터닝이 완전히 됐잖아요. 이제 터닝이 되고 다행인 거는 지금 내가 일단 계약을 쓰고 나면은 아이가 얼마나 뇌손상이 되는지 아는데 얘가 몰입적인 거 별로 없어요. <웃음> 네, 네. 네. 이게 멍 때리는 게 지금 거의 없어졌지 싶은데 이시작이어좀 이제 멍 때리는 부분 이제 이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 네. 볼 때만 그러는 네, 전날에 늦게 자거나 할때 아시죠? 좀이렇 뭐. 요즘 <웃음> 지금. 지 그거 식욕복 하고 있죠 그렇기까지 한다고 했던? 예, 최대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원래 지금 저런 큰 카라멜이 네,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크림치즈 치즈 같아 거는 그거도 안, 안, 아무리... 네. 네. 네.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멍 때릴 때는 장도 그러지만 음식이 능 없으면 음, 네. 애가 애가 보니까 그 몰입장애나 멍 때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음. 3단계까지 안 가도 돼. 2단계까지 가고 그러면은 의외로 저기 뭐야? 어, <웃음> 언어만 좀 빨리 나오면 더 속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네. 같이 해석해요 응? 네. 음, 그래요 그래도...